자 여기는 화성시의 어, 보통리 저수지입니다 아, 여러분들 오늘 민물면탕을 먹을거예요자 아, 여러분들 오늘 아, 자, 하루 휴가를 받았습니다 예, 저 영상도 촬영할 겸 해가지고 와이프가 좀 예, 하루는 좀 휴식을 산후조리에서 휴식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예 네, 저희 처가집 있는 데서 멀지 않은 어, 여기저 민물명탕 집에 왔습니다. 네. 한번 만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어, 빠가살이랑 참게 있는 거랑 먹어볼까요? 음. 야, 참게 아 빠가살이가 들어간 아민물명탕소자 5만원, 네. 아, 요즘 새우도 들어가 있고, 보니까. 야, 아, 국물이 장난 아니겠네, 아. 여기 아, 또 소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야. 아, 진짜 미물면탕은 국물. 이건 뭐, 먹어보기 전에 이미 비주얼 자체로 이미 미쳤습니다. 아,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, 진짜. 아, 근데, 네. 자 <웃음> 이게 좀 나오고, 다 끓을 때한 8분 정도 이렇게 다 끓여가지고 먹, 먹는 게 맛이 훨씬 더좋때 근데 지금 이미 국물 좀 먹어봤잖아요. 이미 끝났어요. 아, 새우. 이 새우 들어간 게 진짜 엄청 그 조미료 역할도 하면서 되게 시원한 맛도 나고. 야. 칼하면서, 칼 와우 야요 <웃음> 민물 매운탕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민물 고기는 흑내라고 하죠. 그 조금 이제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못 드신다고. 지금 제가 먹어본 거는 지금 전혀 흑내라는 거 전혀 안 나요. 그리고 이 참게, 이 섬진강이나 이강 유역에서 나오는 이게 민물 게인데, 요게 또 진짜 들어가면 국물이 또 사기성이 생기거든요. 거기다 빠가사리 또 어떻게 보면 또 민물 매운탕에또대면서 아니겠습니까 빠가사리 아오 여기 안 취하겠다 안 취하겠어 진짜. 빠가사리가, 오, 오 생각보다 좀 커요. 와, 빠가사리 봐요. 야, 생선살에 또한 잔. 와. 아유, 서사. <웃음> 아우 이게. 야, 이거 미쳤다, 이거. 야, 탱글하면서 되게 부드러워요. 와. 와. 아우, 야, 짠. 아, 미다 소주를 못 멈추겠어, 진짜. <웃음> 사사. 아우, 큰일 났네. 아유, 싸다. 아, 또 어느새 좀잘 익은 미나리, 또 수제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, 음, 수제비는 맨 나중에. 그래 저게 말인다. 나아저 들어간 민물새우가 웬만한 역할 또다 해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웬만하면, 낮술했던을때 술을 안 먹는데, 큰맘 먹고 우리 와이프가 또준 휴가니까, 좀 <웃음> <또> 알차게 보내려고, <웃음> 진짜 엄청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낮술한 번도 해보냈죠. 네. 아사자 전덕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. 진짜 국물 국물로 이미 끝나요. 아우, 맛있 와, 야, 죽인다, 진짜, 아우 어우... 아유, 또 참게. 참개. 요거 참게는 민물게인데도 이거 게장을 담아 먹거든요. 그게 진짜 엄청 맛이 좋은 게인데, 야, 아우, 자, 자. 아우, 씹을수록 이배 안에 있는 그 국물 같은 게쫙 들어오면서. 어? 커피도 굳상큼질 필요 없고 저처럼 막 씹어가지고 이제 물만 딱 빼고 이렇게 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아, 끝났다. 아유, 저 빠가살이 대가리. <웃음> 여 생긴 게 살짝 이 대가리를 보면은 비주얼적으로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, 아 맛은 진짜 예쁩니다 아유 싸다, 아유 싸다. 자, 이번 에는 수제비. 아유. 嗯 mm. 내가 한 10분 만에 또 소주 한 병. 아, 어, 꽉 채운 것도 한 잔. 네, 사사.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.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. 한 병으로 끝날 맛이 아니었요 진짜. 지금 날씨가, 어, 금방이라도 좀 비가 올 듯이, 좀, 좀 굳은 날씨에다가, 하... 여기 지 오늘은 그렇게 덥지 않아가지고, 창문도 딱 열려가지고, 바람도 싹 들어오면서, 아. 그러다가 이제, 아. 또 애기 엄마가 또큰맘 먹고 준 어떤 하루에또 휴일, 아. <웃음> 이런 게 겹쳐가지고, 잊지 못할 맛, 그리고 잊지 못할 날이 될것 같아요 야, 너 앉아 사자 어. 와 좀더 끓이니까 맛도 진해지고 깊어지고 어 미쳤다 아 제가 <웃음>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, 뭐 이런 걸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해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해산물 매니아잖아요. 근데 오늘 진짜 요걸 딱 먹어보고 나서는 하나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. 매운탕은 무조건 민물이다. <웃음> 매운탕은 진짜 무조건 민물이다. 아! 개인적인 메시지를 하나 담겠습니다. 장기라 너와 함께 와야 될 곳이 한 곳이 늘었다. <웃음> 사사 음, 아, 여기 들으 수제비 도 진짜 너무 맛있다. 아, 맞다. 연유판에 적혀는 나중에 또 붕어찜 저것도 한번 먹어 보고 싶네요. 아. 아, 너무 여기 이 맛에 미쳐가지고, 반찬을 하나도 손을 안 댔네. 음. 아, 또 여름이니까 또 열무, 얼가량 해가지고 김치 딱 해주신 거, 요것도. 아 아우. 아우, 김치도 맛있네. 어, 저희 또처가집 동네인 화성시 아, 여기에 또여런또 또 훌륭한 또 맹탕집이 있다는 게 하, 너무 좋습니다. 아, 꼭 촬영이 아니더라도 아, 꼭 지인이나 어, 친한 사람들과 함께 와가지고 한번 또 소주 한잔 이 칼칼한 국물에다가 아, 한잔 하고 싶고 갈 정도로 아, 진짜 아, 너무 만족스러운 집이었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야, 저 깔끔하게 또 소주 두병 어, 맛있게 잘 비웠습니다 네. 어자 사랑하는 사님들 어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